아니에요. 나, 나, 나도 아니에요. 최전 저 새끼가 시운 미쳐가지고. 아니 아니 아버지 저저 아니래 아버지. 나도 나도 아니에요. 응, 내박되고 나서 나중에는 <웃음> 구울 거에서 네. 음,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동 그거잖아요. 방영소감방영소감 네. 뭐라고요? <웃음> 눈이 좀 보였어요? 네. 그러면 아까랑 좀 달라지셔가지고 그럼 이거 무슨 장면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괜찮나? <웃음>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거기서 쓰시는 거같은아 거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어여은서 저희가의 세트장입니다 <웃음> 이쪽에 보시면 네, 저희 집이고요 동호 집이에요네 한동호라는 캐릭터는 극중에 이경영 선생님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재벌이에요이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벌 한수 그룹의 저는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수 그룹 전무 한동호의 집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약간 엔틱한 느낌이죠? 네 점심은 탁월점으로 배는데 너무 맵퍼라고 땀이 엄청났습니다. <목소리> 물좀 없애 줘. 너무 대세요들어오신다나도 아니에요. 저새기가제 미쳐 가지아니 이제 진 아니야, 이제. 진짜 아니야, 이제. 자, 자, 들어오는 것만 다시 가볼게. 네, 아니, 아니, 아버지. 저, 저 아니에요, 아지 자, 이렇게. 네, 이게 하고. 대한테 조금 더내고 너무 요한 장만 더. 네네. 갈게요, 레디. 하나 둘, 셋. 야, 나도 안 해요. 제 진짜 저, 저, 저, 저 새끼가 씨. 시운자 미쳐가지고. 네. <웃음> 나도 아니에요. 최재훈 저 새끼가 저 새끼가 지운자 미쳐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려고. 더 천천해요. 히 네, 네. 훨씬 천천히. 네. 동호가 뒤로 더 가볼까요? 어 뒤로요? 네. 여기까지 네. 빠질까요? 들어왔잖아요. 아이 고대 스타는거 맞춰볼게요. 네네네. 자, 갈시죠. 하나 둘 셋.